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의 이미지를 이렇게 블럭 형태로 잘라서 만드는 이런 표지를 같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강의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같이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제일 먼저 만들게 될건 뭐냐면요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자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제가 거의 9년 전쯤에 발견했었던 그런 방법이에요 표 안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표부터 그려볼게요 삽입 표를 누르셔서 여기 표를 그릴 건데 표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촘촘하게 이미지가 잘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많이 할때 5대5 또는 6대6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 6대6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 곱하기 6 이제부터는 이 표를 슬라이드 오른쪽 또는 왼쪽에 배치를 해줄 겁니다 오른쪽에 꽉 차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텍스트를 적을 건데 뭐좀 공간이 적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거의 정사각형처럼 보이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난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레이아웃에 가시면 여기 높이와 너비가 나오거든요 이 높이와 너비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면 전부 다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저는 그러면 똑같이 하기 위해서 높이 20 너비 20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맞추니까 정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표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삽입할게요 해자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했고요 이 이미지를 여기에 있는 이 표에 그대로 삽입을 할 건데 지금 이 표의 비율이 1대1 즉 정사각형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똑같이 1대1 비율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상단 메뉴 그림 서식 자르기를 누르셔서 가로 세로 비율 1대1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1대1 비율의 정사각형으로 잘려지게 되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대각선에 있는 하얀색 점을 선택해서 조금만 확대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미지 바깥에 톡 선택하게 되면 표 크기에 딱 맞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 복사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복사하게 되면 클립보드라고 하는 곳에 임시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표를 전체적으로 드래그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눌렀더니 어 뭐야 이거 좀 이상한 그림이 삽입이 됐죠 그럼 이때 클립보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표한칸한 한 칸에 그대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어요 이때 여기 에 그림을 질감으로 바둑판식 배열 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누르니까 표 안에 전체적으로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한칸한칸 한칸 이미지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 모든 표에 안에 있는 테두리 선 있죠? 이 선을 테이블 디자인 테두리 없음을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그 이후에 여러가지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은 그냥 이미지고 오른쪽은 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삭제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누를 거냐면 자 컨트롤 X 잘라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또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이후에는 이것을 그대로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 라는 것이 아니라 Ctrl Alt V를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라고 하는 창을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띄우게 되면 여기에 다양한 형태로 붙여넣기를 할수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자이 확장자 중에서 우리는 여기 확장 메타 파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붙여넣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을 하셨으면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냥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해제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룹 해제 그룹 해제 단축키가 Ctrl Shift G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룹 해제를 누르고 그룹이 아닌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리기 개체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해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해제 또는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미지가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표를 조각조각 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을 그루파 컨트롤 G를 눌러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룹 해제를 해 주시고요 이때부터는 조금 귀찮은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내가 원하는 한 부분의 이미지만 색상들을 하나하나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이렇게 하나 한칸 한칸한칸 선택하셔서 그림 서식, 수정, 색상을 한쪽은 어둡게 그리고 한쪽은 밝게 그리고 한쪽은 색상을 회색으로 한쪽은 더 어둡게 이런 방식으로 이게 칸칸이 나누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미지의 색상을 바꿨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이미지 한칸한 칸에 한 테두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 선에서 실선을 삽입해 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뒷 배경색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흰색으로 가주시고 너비를 3pt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서 확실히 구분이 된 듯한 자료를 만들어 줄수 있게 되죠 이제 왼쪽에 텍스트 상자를 적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나만의 표지를 깔끔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실제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표지에 약간의 애니메이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 메뉴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변화를 누르시고 여기에 재생 시간을 0.5초가 아니라 0.1초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을 이전 효과 다음에라고 하는 것으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픽처5부터 픽처40까지 지금 다양한 개체에 다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걸볼수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마우스로 움직여가면서 막 섞어주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섞다 보면은 매우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거 노가다예요, 이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슬라이드쇼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번 강의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 표를 삽입한다 두 번째 이미지를 채우기 해준다 세 번째 확장 메타 파일로 저장해서 그룹 해제한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멋진 파워포인트 표지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